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미련이 남아서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 와주길 바라고 있다면 다시 나에게 돌아와 주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그런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 연락을 해 온다면 연락을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대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내 속이 후련하고요 지긋지긋했던 사람이라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전화가 왔을 때 받을지 말지는 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내 마음속에 상대에 대한 후회와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내가 연락을 좀 기다려 보기도 하고요 혹시 내가 상처 준게 있지는 않나 해서 상대의 마음을 치유해 줄수 있는 그런 말들을 건네 보기도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려 보기로 하던 중에 연락이 오든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오든 연락만 오면 꼭 망설여 지거든요 아마 그 이유는 요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원해서 그 연락을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러시지 싶어요. 근데 저는 일단 연락이 온다면 꼭 받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남자친구를 너무 간절히 기다리던 게 티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내 마음이 느껴지게 되면 어떡할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 간절한 마음이 너무 티가 나서 나에 대해서 오려던 마음을 내가 돌아가게 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만약에 제외를 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서 너무 갑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만드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을 하시게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간혹 안 받는 분들도 계세요 혹은 어떡하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어떡해 고민만 하다가 내 핸드폰에 상대방의 전화가 부재중으로 남겨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 남자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한게 나를 잡아보고 싶어서 그런 건지 나와 다시 사귀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전화를 받아보기 전까지는요 내가 만약에 전화를 안 받고 나면요 그 뒤부터는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전화했지? 또 전화 오겠지? 안 오면 어떡하지? 잘못 걸었나? 아마 내가 바빠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좀 있다 다시 전화하겠지? 내가 안 받은 거 속상해서 내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잡념들에 휩싸이게 되실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면요 내가 전화를 안 받았기 때문에요 전화를 안 받고 나서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요 어떤 방법을 써도 요 답을 찾아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처음보다 상대방에게 더 궁금해지고요 내가 좀 평온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치거든요 그러다가 진정하시면서 다시 조금은 기다려 보실 거예요 근데 연락이 없거든요 전화도 안 오고요 카톡도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요 제대로 말리게 되죠 점점 더내 마음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져요 내가 전화를 해봐야 되나? 아니야 좀더 기다려봐야 되나? 아 톡이라도 좀 해볼까? 아 혹시 내가 마음 정리했다고 해서 이 사람 나 포기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몰려오시겠죠. 그럼 그때부터는요 더더욱 안절부절 못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늦은 밤이 될 때까지 계속 연락이 없으면요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그 시간과 맞물리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면서도 이 궁금증들이 자꾸 나 스스로를 재촉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화를 하거나 톡을 하게 되죠 그렇게 전화를 하거나 톡을 할 때는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떡하지? 답장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전화를 걸어 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배짱이 두둑하셔서 해 보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상대가 내 전화를 안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엄청 침울해져요. 그리고 나서 약간 속상한 마음과 화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잠시 잠깐 상대를 원망한 마음이 생겼다가 그 뒤로부터는요. 계속 나 스스로를 원망하는 상황이 발생될 거예요. 아까 받을 걸 그랬네. 얘 나한테 마음 좋은 거 맞네. 맞아. 자기도 용기 내서 나한테 전화한 건데 내가 밀어낸 것 같아. 이런 생각들로 자책하시죠. 여기서 끝나면 참 다행인데 전화를 안 받은 건 이유가 있는 걸지도 몰라. 바빠서 못 받은 걸 수도 있잖아. 부재중 뜬걸 보면 아마 연락이 올 수도 있어. 하고 또 기다려 본단 말이죠. 그런데 연락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정신이 반쯤 혼미해진 상태로 카톡을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아까 전화했었는데 내가 전화를 못 받았네. 이렇게 보내고 나면요. 카톡창에 일이 없어졌는지 남아 있는지를 수시로 체크하게 되죠. 그런데 일이 안 없어져요. 처음에는요. 아직 못 받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내가 차단당한 걸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러던 중에 갑자기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요. 숨이 가빠져요. 이제 곧 연락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연락이 없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요난 잠을 못 자게 될 거예요. 휴대폰도 내 손에서 떨어뜨릴 수 없겠죠.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요 머리가 하얘져요. 여기까지가 처음에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을 때 내가 안 받아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안 받아서 얻은 게 뭐가 있으신가요? 처음에 남자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했던 그 순간에 요 내가 내 남자친구한테 너무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 봐 혹시 남자친구와 다시 사귀게 돼서 내가 의의 위치에 놓인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라 생각은 해볼게요 근데요 그건 내가 너무 많이 진도를 나간 거 아닌가요? 아직 그 근처도 못 갔거든요 아무것도 진행된 건 없는데 밝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지금 실제로 남자친구에게 엄청 연연하고 있고요 나 혼자 엄청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만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온갖 고민을 나 혼자 다 갖고 있는 상태죠. 어떤 단계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단계에서 꼭 해야만 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짚어가야 되는 건데 왜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서 완벽한 결론까지 하시려고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한 행동은요. 그냥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에서 그 사람의 전화를 안 받았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없지 않은 이상 이런 과정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나는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둘 사이에 개선된 건 하나도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혼자 바보 짓을 한게 되네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받아보세요. 받아보고 그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전화를 걸어온 건그 사람이잖아요. 걸어온 사람이 할 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나는 그냥 들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건 내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요. 전화를 건 상대방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다만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고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마음을 표현했다면 그에게 고맙다고 라고만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그가 나에게 또 매달릴 수 있을 만한 그럴 여지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내 네, 고맙다는 말에 그가 힘을 얻어서 더 열정적으로 나에게 매달리려고 하는 것 같으면요. 그때는 나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라 마음을 전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게 둘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왜 여성분들은 굳이 상대방이 걸려온 그 전화에 내가 먼저 매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거나 아니면 애써 내 마음을 숨기려고 상대방에게 쌀쌀한 기운을 풍기시냐는 거예요 쌀쌀하게 상대방을 대해놓고 결론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요 아 내가 괜히 그 사람한테 차갑게 대했나봐 이런 후회를 하실 거잖아요 또 만약에 내가 먼저 매달려 놓고 결론이 안 좋으면요 아 그때 좀 쌀쌀하게 대할 걸 그랬나 이런 후회를 또 하실 거잖아요 왜 극과 극의 방법만 자꾸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들어만 주시고 내가 어떤 기분인지 그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차분한 톤으로 그냥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텐데 말이죠 왜 그의 전화 한방으로 모든 연인의 관계를 마무리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한방에 결정하려는 그 마음이 사실은 내가 상대방에게 더더욱 연연하고 있는 거고 훗날 내가 재회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의리 되는 지름길이 되는 걸수 있는데 말이죠. 또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내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풍기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도 나는 역시 잘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고맙다라고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변함없어요. 어차피 나는 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일단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궁금증은 해소됐잖아요. 그가 한 말을 나는 그대로 그의 상태를 파악한 걸로 인정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한 고맙다는 말을 그 사람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자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차례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럴 땐좀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 마음을 좀더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더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요 이제 차차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가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지도 잘 모르는데 그 뒤에까지 모두 다 자꾸 생각을 해버리니까 실제 지금 당장 전화가 온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올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해왔다는 라게 중요한 거고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 내용이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별하는 그 시점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잘 알아가는 그런 계기로만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전화 한방이 모든 걸 결정짓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화가 온다면 그 뒤에 이 사람과의 마지막까지 다 생각해보지 마시고요. 일단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에 내가 해야 될 몫을 해야 될 일을 미루게 되거나 안 하면요. 그 일은 흐지부지 잘 넘어간 일이 된게 아니고요. 언젠간 결국은 내가 해야 될 몫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